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추우면 뒤에 히타 좀 트세요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쉽게 간단 명령의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쉽게 설명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있고 그 내용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뭉덩거려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의 조건이 있는데 임금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입문. 할렐루야. 자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임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도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 맞을 때는 분류포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있고 정치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보수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보수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의 안전, 한미동맹 여러분 그렇죠? 과거의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열들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요 6.25 동변상년의 비극도 생기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힘든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생각해요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어떡할까 근데 진보 쪽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 분위기가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는 아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우리나라도 변화해야 된다 보수들 당신도 변화해야 되라 우리는 진보 쪽은 항상 변한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북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남쪽만 너무 많이 변화 변화 보다는 너무 많이 문을 열어놔버렸어요. 이제는 간첩들도 수시로 탈북자 스타일로 온대요. 간첩을 우리나라에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만하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이 틀려요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틀리고 한국이 추구하는 것이 틀리고 보수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진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가족들 중에서도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 아, 하안 되면 갈라서는 거지 뭐. 자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주 우호적인 두 나라가 우리나라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일 때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고 북한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일본하고잘 지낼 수 있고 미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수 쪽에서 나오느냐 진보 쪽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만 이것이 우주적인 나라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바뀌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가 마음을 열고 한 나라를 그 국력의 차이가 많이 있을 때는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지만, 저 북한, 저쪽은 항상 행복탄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그걸 무기로 남한을, 어떻게 해요? 협박한단 말이에요. 남한을 협박하는 것 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생기잖아요. 진보 쪽에서는 그거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나를 라다 팔아먹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 임금님이 지금 아들 결혼식을 참 멋지게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자 결혼식의 의미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하객들이 많아야 돼요 하객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막 박수 쳐주고 비명 질르고 소리 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축복 받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런 결혼식도 처음이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자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조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정말 선택을 해서 심사 속에 아무나 우리 결혼식에 올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그 연예인 신랑 신부 연예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래도 그 결혼식을 가면 굉장히 으시으시으시 우시 우시 돼 네? 결혼하는 거야 다 똑같지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와주세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깨는 거야 당신이 아들 결혼하는 것과 우리, 우리가 가는 건 무슨 상관이냐 많은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주고 오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살찐 짐승을 잡습니다 생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맛을 보지도 못한 그런 맛있는 짐승을 잡습니다 반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집장을 받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 바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산업 자기 일을 위해서 그냥 갔버리는 거야 또 보냈어 다른 종들을또 보냈어 바쁘다니까 또 보냈어 계속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죄 패버리고 그것도 열받는 게 바빠졌겠는데 내 일이 중요하지 네 일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냥 그 종들을 막 잡아 죽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아서 군대를 보내서 내 종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고 심판해 버렸어요. 야! 내가 저것들을 네 잔치에 참여하라고 많은 음식을 주비했는데 저것들이 네 종들을 죽여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 다 불로 태워버려 다른 사람들 상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라 아무나 병든 사람도 좋아 정신이 아리까리 한 사람도 좋아 여자, 남자, 어린 나이에 노인 할것 없이 너희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시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잔치에다 참석하게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예! 임금님을 가서 막, 막 사람들을 막 데려가서 임금이 다 보니까. 아 결혼식에 하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별이별 총기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다 데리고 왔어. 거인들도 거지들도 병든 사람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조건 다 채널 <웃음> <참>, 보이는 다 <웃음> 끌고 와서 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허, 진짜요? 나는 배고픈데 먹을 거, 먹지를 못했는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 오세요 근데 탁 보니까 임금이 와서 결혼식을 딱갈러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네 그런데 임금을 볼 때는 임금이 볼때 생각하는 조건이 또 있는 거야 껍데기는 누구든지 오세요 했는데 뒤에 또 다른 세밀한 부분에 또 다른 이중적인 잣태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 올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을 거 하얀 세맛 옷을 입고 같이 동참을 해야 결혼식이 빛날 텐데 어떤 사람이 그냥 꾀작꾸작하게 대충 막 대충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눈곱 긴 상태에서 그냥 입도는 입고 그냥 그냥 온갖 거지 뭐 비롱뱅이 온갖 남녀노살끼도 아무나 다 오라니까 다 그냥 왔어 와서 보니까 아니네 내가 예복을 안 입었네 예복을 안 입었네 그러니까 그게 임금 눈에 다 예복을 입었는데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입었어 근데 눈에 확 띄었어요 여러분 다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하얀 꽃운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눈이 확뛰어한테요 뛴다니까.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살아도 예복을 잊자면 눈이 확 뛴다니까요. 여봐라 저자가 여기 왜 왔느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 저자를 잡아 결박시켜 꽁꽁 묶어서 색하면 어두운 데 그냥 던져버렸어요. 거기고 거기 들어가서 아이고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술 피우면서 일을 막 부득부득 하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몰랐으면 내가 부주했네 알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지 나는 왜안 입었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냥 가면 되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같이 합시다 복음 복음 그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다 초청을 하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 네 아들 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자이든 타이든 순종하면서 해나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청하셨어 그런데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잔연하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청함을 받는 처음 사람들다 버려버렸어요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청함을 내가 받았네 할렐루야 하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이유들을 대면서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게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목구멍에 음식 들어가고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서 돈 벌고 일하고 자식, 자식들을 낳고 때뜨면 결혼하고 이게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찮은 일이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냐 직장 다니는 것이냐 돈 버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진짜는 내 아들의 결혼자치에 와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천국 잔치에요 천국 잔치 할렐루야 자꾸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찮아해 바쁘다니까 돈 벌어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시는데 뚫린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자,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 너희 나라는 정신 차려야 한다.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믿었던 미국이었는데 어떤 정신나간 대통령 하나가 나타났어 보수 쪽에서 정신나간 대통령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도 완전히 사이코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혼 남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자기 미국 사람들이 죽으면 무조건 철수해버려요. 그리고 돈안 주면 미군이 있는 그 나라에, 그 나라에서 돈안 주면 철수해버린다니까. 나쁜 말로 이런 말 하면 트럼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나 욕할지 모르네. 거짓말 미치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의 노예야. 자기가 대통령 되려면 또 이슈를 만들어서 돈을 걷어내야 돼. 미군 주둔한 나라에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막주둔 내놓은 거야 이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못 되거든요 한국을 생각을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오랜 보수에게 몸담은 사람들이 한국은 동맹입니다 우리 우방입니다 일본도 우방입니다 유럽의 나토도우방이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우리나라만 지키면 된다 그 밑에 있는 정치관들이 딱 보수 매파들이막 이야기해도 잘안 돼. 요 여러분 미국은요. 아무리 우리의 맹박이고 우방이 달지라도 위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따라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러니까 휴전선 열어버리잖아요. 다 열어버려요. 남북간에 해양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DMZ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도를 넘겨버렸서 북한에 그 보면 잠수함이 들어오는 통로 암초가 있고 어디 있고 뭐가 있고 물이 얕고 깊고 이런 것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다넘겨버렸서 북한에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실세들이 실세들 그러니까 북한 간첩들 보내는 이리고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항에서 한국에서 접선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 만나서 접선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전체 초청을 한데 초청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 권면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 생각에서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한국만 생각하느냐 아니 전 세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군가는 총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총대 믿는 사람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귀찮게 하고 핍박하고 종돌까지 죽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버렸어요 야 죽여버려 저것들이 내 종들을 죽였단 말이야 부셔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임금에 가서 그 사람들이 불순 종했던 사람들은 마을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을 도할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 공상적으로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때 꼴까닥 아 예수 믿습니다 꼴까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술 취함과 거짓말과 외식과 교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과 예. 이런 짓을 평생에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모든 걸다 했으면서도 회개할줄 모르고 천국 갈줄 알고 나 목사야 나선교사야나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나뭐 했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너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하나 왔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면 입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 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 입이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쫙 떠버려요 내 입이 내이 혓바닥과 입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거짓말하고 난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서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놈의 혓바닥이 어떻게 된게 지금은 내가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부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지 앞에 딱 가면, 그때는 내 것이 아니야, 더 이상. 이 혀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 앞에 다,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발, 자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죄, 무슨 죄, 이 혓바닥이 이렇게 다 말을 한다니까는 열정이 없으면, 핑계가 안 돼요. 열정이 없는 곳에 대해서 혀가 나불나불거려. 시험 들은 것에 대해서도 혀가 나불나불거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까지도 계속 혀가 나불나불거려. 목회자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신세한 땅, 이런 것까지 이 혓바닥, 이 주둥이가 다 나불건 날개치는 것처럼 바블라블라블라 이런 재짓다 이런 짓을 해. 아, 나는 이런 뭐 이런 욕하고 이런 욕하고 이런 욕하고 이런 설기 부리고 어 죽고 싶다니까는.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죽게 가도 싸다. 조잡라도 싸다. 불고정에 들어가도 합당하도 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말을 아끼자. 생각을 아끼자. 마음을 잘 다루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입술과 내 몸을 살살 다뤄야 돼요. 정말 잘 다뤄야 돼요. 김 목사야 너 원망하면 안 돼. 너 불평하면 안 된다. 너 입에서 내 감사가 안 나오냐. 너왜껍렇게로 사냐? 왜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왜 니밖에 네 모르냐? 사람하고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뭐 같다고, 뭐 같다고, 뭐 같다고, 뭐 같다고, 하잖아요? 뭐뭐 그러면, 성도로서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위로만 해주면 안 돼요. 정신차려. 천국, 제대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지. 세마포스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세마포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옳은 행실로 해야 세마포 입지요. 교회를 두들고 부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세마포스를 입어요? 열정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세마포스를 입냐고요. 기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외식하는데, 열정이 없는 곳에서 심판받아요. 모든 유래 율법이어서, 모든 법이어서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은 씨어들어서교회 떠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선택 이거 가면 되는 줄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고치지 않은데 다른 데 가서 고치겠어요? 절대 못 고쳐요. 못 고쳐. 너왜 망상적으로 살았냐? 너는 너 생각이 주님이지? 너 입이 주님이고, 너 생각이, 감정이 너는 주님이야. 너 감정대로 가. 그건 주님이 아니야. 나를 지옥의 풋구덩이 속에 던지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청함과 택함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잣대가 가지고 계셔요. 본문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대해서.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먼저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다 멸망당했고. 나중에 또 다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불구덩이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왕이 초청하는 방식을 바꿨어 어떻게 해요? 보는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환자 건강한 사람 어린 아이 노인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들 중심으로 바꿔서, 아들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다 바꿨어요. 초청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선택해서 왔는데 개방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막이방인들이땅 끝으로 막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다 초청을 받아서 듣다고 하니까 예복을 안예봤어요 또 당했네? 몰랐네? 이, 이 몰랐네가 이게 소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예. 신랑과 신부는 격식있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잔치집을 만신채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을 와서 보니까 임금이 와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종두를 보냈는데 종두를다 죽인 사건. 근데 아무나 오게 해서 앉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복은 입어야지. 우리 아들의 결혼식의 수준을 떨어뜨렸네, 저 놈이. 쫓아내버려. 아니야.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 응. 결박을 시켜서.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구원받지 말고 구원을 구하고 아들을 죽였어요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청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특별히 개방적으로 했어요 개방적으로 개방적으로 자이렇게 초청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 손님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껍데기는 겉모습은 누구든지 의를 부르지 않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 근데 교회 안에 과거적인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움직여서 가야 되잖아요 현재적인 구원 미래를 향해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이 멀리 멀리 돌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왜? 예복을 입는 일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천국 백성의 조건 첫째 왕이 초청을 해줘야 한다 왕이 초청할 때 초청장을 내밀었을 때 두번째 조건 내가 그 초청에 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야 한다 두번째 조건은 내가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하지 않으면 불벼락 맞습니다 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탁 이방 사람 무슨 사람 탁 이방 사람으로 살다가 초청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세 번째 초청에 응해서 왔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복은 누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정말로 딱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내가 오직 내 믿음으로 눈썰미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보금. 복음은요, 무섭습니다. 껍데기는, 복음의 겉모습은 굉장히 편해요.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그러나 구원에는 또 다른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변화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같이 네.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세마포 옷을 입는 사역으로 해 가지고 맨날 세마포를 입게 하는데 마지막 세마포 마지막 코수는 흥금하게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흥금한다고 세마포를 깨끗한 걸 입습니까 그건 갈취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물론 헌금은 예수민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해 드려야지 기본적으로 그것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 속에 헌금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가고 변화도 들어가고 섬김도 들어가고 열정도 다 들어가요 다 할렐루야 초청 받아서 손님들은 교회마다 가득하게 됐는데 실제 변화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은혜의 순서가 있다 같이 봅시다 은혜에도 순서가 있다 절차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고 예수님을 또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고 네. 자 그러면 감사하는데 그 구원이 겉모습은 예수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내 안에 계시지만 또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신을 주셔서 백신 백신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병이 생기는데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용호 목사님 그대상포진 옛날에 걸리셨죠 대상포진 얼마나 아프세요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예. 요즘에는 대상포진도 예방주사가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고 나이 들어서 면역이 약해지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있는 사람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있는 사람은 덜 아파요. 그리고 덜 악화돼.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전염병, 시기병, 알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침범, 생명을 철거시키려고 올 때, 인공적으로 내 몸의 어떤 자가적인 부분에서 어떤 면역이 생겨야 되는거든.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 쓰는 항원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가볍게 나을 수 있어요. 항체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시기 전에 항체,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백신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같이 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사가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서 영으로 오는 귀신들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귀신들 육체적으로 오는 질병들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데 백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신종 전염병 어떤 정신적인 결함 어떤 문제가 딸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체적인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가서 보니까요 날고 기는 기도 대장들만 다 모였어요 4만 명으로 4만 명 4만 명 4명 군사님들 성령 사람들 다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방식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또 경험을 못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했어요 자,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돈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박수술을주스로 다니고 이 추운 겨울에 니아까를 끌고 허리가 90도로 굽어가지고 박스를 줬고 니아까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도 이 근처에 요양원에 안 가시고 이 근처에 또박수주스 다니실 거야 92세신데 그래가지고 이큰 박스를 내도 2, 3천원 3, 4천원 밖에 안 주잖아요 전에 내가 모아비 타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 테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몽사님오좋구만 뭐 박스 팔러 가자 그러세요 뭐? 모아비가 고급차, 고급차에 고급차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박스를 잔뜩 막뒤트렁크에도 뒷자리에도 잔뜩 싣고 <웃음> 아이고 권사님 이 차에다가 이 박스를 싣고 가면 공물상 주인이 욕해요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용돈을 안 주면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차에다가 박스를 거냐 내가 한두 번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물상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고물상이 막이 어, 어유, 비싼 차에다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인데요 90세가 넘으신데 아직도 박스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늙으셔서 자리에 넣는 것보다 나으시겠다 해가지고 박스를 하게 하시는데 정말 쪽팔립니다 그러시겠죠? 이 차에 이렇게 박스를 어떻게 실고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할머니. 그래서 3천 원. 요즘 고물상이 이제 고물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3천 원, 4천 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박스를 저기 저 슈퍼마켓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 박스를 늘 쌓아놓게 할머니 가져가게 하는 우리 어머니 가져가게 하는 그분이 가서 거기서 박가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 주인한테 다시 박가스를 또줘 팬들을 위한 관리예요 관리 차원에서 박스 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죠 아이고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 집에서 샀잖아요 에이, 내가 주는 것도 달라 그럼 나한테는 기름값 천원 줘요 기름값 천 원하고 이거 내 이름으로 감상금 꼭 하고 그리고 형님 멸관교회 우리 형님 근처에 있는 거기에 천원 감상금 꼭 해라 지금 뭐하다 지금 이런 소리 하지 지금 에? 크게 말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하다보니까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힘드시지만 하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할머니들 허리가 90도 가지고 구부려가서 막 이렇게 가면 주머니에 손이 저절로 들어가요 지나가다가 5,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할머니 아, 커피라도 한잔 마시세요 세차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세차도 하고 자동세차 나오면 막 닦잖아요 그럼 천원이고 2,000원 줘 가지고 예수님 거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뜨거운 커피 날씨 추운데 그러면 아 그분이요 90도로 저를 사장님 같으신 분 처음 봤습니다. 막그러고막 물기도 더딱가줘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난사를 만나면 죽고 싶잖아요. 이건 내 의지야,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임하시고 기름 부어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몸에 임재와 기름붐과 치유의 기름붐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혈루 종날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고침을 받을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앉자마자, 시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혈루의 권는이 말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시각과 나의 말과 어떤 행동이 같이 동참 전 인격적으로 동참하게 될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했는데 마음이 있는데 현실로 돌아가서 내생활이있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달 동안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성전건축원금으로 그래가지고 200 얼마를 또드렸어 내가 오늘 성전건축원금 정확하게 가서 찍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그 어머니 통장에 매달 나오는 거 그거 있어요 20 얼마에 30 얼마 계속 남은 거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천국 나보다 뭐 내가 갈 수도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 지금 92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김양원 권사님 이름으로 상급을좀 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직 천국 가시기 전이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50만 원을 그금 그 50만 원을 뽑아서 그냥 건축원금으로 그냥 드려버렸어요 이거 순전히 내 믿음이야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통장에 한몇 천만 원 매도 있는 줄 아셔. 그래 가지고 전에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런 자식 저런 자식들이 막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그걸 다 빼먹기 딱 알맞고 몇번 누가 빼먹겠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모아질래 모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물질적 후원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내가 상급을 좀 올려 쌓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머니 통장에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건축원금 뽑아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 그래. 몇백만원 다 건축원금 해. 그럴지도 몰라요. 돈이 지금 20만원 있나 모르겠네. 요 그랬더니 누가 또 그렇게 쳐들고 해가지고 피같은 재물을 하나니까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 뉴질랜드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제술기를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뉴질랜드 또 아시아 유럽 미국 십시일반으로 계속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건축은금 통장이 지금 2억 8천만 원탁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만나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안 되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되면 최종 결정권자가 사모님이야 주님을 위해서 신용불량이 될 각오도 단단히 해야 돼 사모님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이렇게 믿는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지 네.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모님 내일 마음 바뀌지 마어 까질까 뭐 지금 4층보니가한 300평 좀 넘는데 나눠서 해보니까요 식당 할 자리가 없어요 식당 할 자리가 없고 숙소 자리가 없어요 4층을 다 써도 그래서 식당과 주방과 남자자 숙소는 3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분양사무실에 전해가지고 3층 절반 우리가 쓰겠습니다 3층 절반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만들고 세탁실도 하고 그러면 세, 세탁실을 그냥 동전 넣어서 돈 넣어서 세탁 돌아가도록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빨래는 넣고 그럴 자리 쓰니까 거기도 또 빨래말르는 거그 뭐지 그게 예? 어, 건조기도 자기빨래는 자기가 동전 넣고 돈 넣어서 자기가 건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13년이 넘도록 우리가 공짜로 쓸만큼 썼잖아요 그죠? 이제는 또 외국에서 외부에서 오면은 쉴수 있도록 그런 자리 좀 깨끗하게 마련해 놓고 지금 신발장 거기 신발장 놓을 자리가 없어요 네. 신발장 놓을 자리가 없어요 다 정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박해볼리가 너무 많아서 손가락만은 박해볼리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에 네. 여러분의 오빠 딸이 다리 뭐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완전히 뭐 에어컨이니뭐 이거 전부가 다 처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새 성전에 가기 때문에 새 성전으로 가릴 때 앰프 스피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맨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프로젝트 이거 껐다 켰다 이거 방송실에 연락하고 이럴 시간은 그냥 강대상에서 내가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처럼 그렇게 안 하고 성전답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6억이 있어야 되는데 20억도 지금 대출 안될지도 몰라요 서리가 너무 까다로워또 정부에서 은행을 얼마나 압박을 하는데 집도 내놔도 집도 안 나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우리 성도들도 한 분당 매달 10만원씩 건 충금해 주시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10명이면 100만원 100명이면 천만원 1000명이면 1억 한 달에 1억씩 건축금이 들어오면요 3년이면 다 갚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상 성교비 나가지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빡빡하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씩 했는데도 어떤 분은 100만원 한 분도 있고 200만원 한 분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일부 있지만 극히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제 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훈이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능력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더상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한국 땅에 국한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중국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북한 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이단들 단체에서도 올수 있고요 네. 이단이 막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진짜 네. 교주가 다 죽어야 돼요 네. 네. 이단교회는 박살하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야 흐트러져서 계속 교회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은 쉽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막 짓게요. 사람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 우리 몸의 DNA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껍데기는 눈, 코, 입, 오장, 육부, 이렇게 있지만, 몸 안에 있는 게더 복잡하잖아요. 몸 안에, 염색체, DNA,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세상에 나만이, 오직 나한 사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체가 있다니까.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세상에다 나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깊어서 도저히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어떤 구조를 다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깊이 깊이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이 모든 혀가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백할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 구원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성령님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새로운 백신을 받는 것이고 왕의 결혼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심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플러스시켜서 성령의 능력까지 첨가시켜서 이제는 성령의 은사까지 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식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